별입니다, 여러분. 의심하지 마세요. 연신대를 원합니까? 원합니다! 이미테이션과 전설의 만남. 궁금해? 안 돼? 100번도 더 넘게 여자는 <웃음> <한> 거거든요 <웃음> <웃음> 언젠가 우리가 순위야. 만나던 책집에서 <웃음> 다정한 미로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 순이야 <웃음> 오빠 여기 순이가 어디있어 설마 아이돌 연습 응? 설마 그 아이돌 연습생 먼저 가서랑 똑같기만 하면 매력이 있나? 저는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부르거든요?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사랑해. 피우리라 아이돌보다는 이게 낫다 역시 자기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됐어요 네, 딱 좋아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그정도의리백두리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가신의 활동이 더좋거든요 <웃음>